삼겹살 아닙니다 이거 광이라는 와 미쳤네 미쳤어요 어우 징그러워 카니지 한 사십삼 센티 정도 와전매기는 보다 아닙니다 흥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음 오! 어? 오. 네, 삼촌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비교를 해볼 것인가? 내일, 내일, 2021년 10월 13일에 드디어 베놈2, 레테오 미카니지가 개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베놈 되겠습니다! 무비 버전이라고요 <웃음> 2018년 10월에 개봉을 한이 베놈 피규어가 3년 만에 뭐 정말 투 개봉 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톰 하디의 베놈 진짜 많이 많이 기다렸고요. 가격대는 44만 뭐 0뭐 원대, 네 일반판은 그렇고 이렇게 지금 스페셜 에디션 디럭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놈. 사실 영화 개봉했을 때만 해도 너무 많은 기대를 했지만 많이 편집이 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뭐 실망 아닌 실망을 좀 했지만 레테어비 카니지가 나오면서 다시금 또이 원을 보게 만드는 그런 또 마성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관객 수는 338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또 이번 2는 또 얼마나 또잘 나왔을지 또 일단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또 핫토이에서 그2 개봉에 맞춰서 네 2의 메인 빌런인 카니지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카니지는 이제 일반판은 52만원대, 에 디럭스판은 이제 60만원대가 돼갑니다. 특히 디럭스판의 가장 뭔가 놀라운 점은 카니지에 베놈 헤드를 넣어줬다는 거예 뭐야? 카니지 디럭스를 사야 에디브룩의 얼굴, 토마디의 얼굴을 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베놈은 샀지만 에디브룩의 얼굴은 들어있지 않다. 자, 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스 와이 뭐 징글징글한 삼겹살 아닙니다 이거 혓바닥이에요 허가 이렇게 길게 들어와 있고 야이 베놈의 눈 굉장히 또 센스 있는 건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그죠 여기 눈의 각막을 렌즈 부분을 이렇게 반투명하게 넣어줬습니다 또 이렇게 열었을 때딱 대각선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그죠 이 모서리에 베놈의 얼굴이 또 있는 이런 부분들 구멍들이 좀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뭐 실제로 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촉수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빈 공간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영화상의 이런 장면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뭐가 들었을까요? 우와, 여기 이렇게 뭐, 뭐가 뚫려 있네요, 그죠 여기에 뭔가 더 달려있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쪽에 그 촉수가 굉장히 크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촉수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었그 베논풀 보여드렸을 때 그런 촉수의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가 드는 뭐 촉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 일반 이런 촉수만 있었는데 이런 촉수들까지 3개가 들어있고요. 여기 지금 촉수 3개의 헤드 들은 거 있죠? 이 헤드 중에 맨위 헤드.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다. 이 촉수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과연! 하, 기대를 해보면서 우와! 우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오오 오. 아, 이 재질! 자, 일단은 기본적인 바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늘씬해? 왜 이렇게 팔등신이요? 자, 보여드리면 아니, 굉장히 뭐디 모델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이 비율 자체가 너무 롱다리에 팔도 인데또 어깨는 떡 벌어졌는데 또 두상은 굉장히 작아요. 배놈의 잘생긴 얼굴 한번 보십시오. 레이어가 아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의 불투명하게 표현을 해준는것 같아요. 특히 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막이 위에까지 찢어진 느낌들. 그런 찐득찐득한 액체에 담근 느낌의 헤드예요. 그래서 광이라는 윤활제를 바른 듯한 느낌의 헤드입니다. 특히나 이런 가슴 쪽에 신비오트 그런 네, 이런 힘줄들이 쭉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어,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관절들을 조금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크게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까만색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를 좀 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 움직임을 차려자세나 이렇게 할 때는 또 다시 이렇게 닫아서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관절이 이렇게 보이는 건 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네. 약간 180도는 좀 모자르게 올라가죠. 주관절도, 네, 요뭐 정도. 앞으로 나란히나 이런 부분들은, 네, 뭐, 360도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허리도 움직임이 충분히 있고 마지막 관절에서는 다시 살짝 올라가려는 좀 탄성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뒤로는, 뒤로는 많이 젖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다인것 같고요. 트위스트도 어느 정도 되죠? 아, 이 식스팩 보소죠? 회전은 어느 정도 됩니다. 다리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빼서 네, 앞으로 움직임을 또줄 수가 있고 뒤로도 어느 정도 뒤로는 근데 많이 주면 엉덩이가 접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움직여야 되고 옆으로는 이 정도 허벅지는 또이 부분이 또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서 네, 이렇게 90도 가까이 구부려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목 자체의 관절도 있어서 네, 움직임도 좋지만 특히나 이 자석 파츠가 약간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자석 자체가 어디 갔다 붙어도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붙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삐딱한 느낌도 잘줄 수가 있어요. 네, 목 관절도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거북목이었던 느낌은 네, 이목 관절의 초기 설정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인을 또 해줄 수도 있죠. 그래도 튀어나왔죠? 재질 자체는 그 수축 고무 느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그 베놈풀의 그런 재질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공간들을 좀 채운 느낌은 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3개가 있어서 뭐 보기 안 예쁠 수 있으니까 또 채워줄 수 있는 루즈가 당연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약간 퍼즐 맞추기 하듯이 진짜 어디 수박 덜어낸 느낌처럼 뭐 단차 거의 없이 자연스럽습니다. 헤드가 또 하나 더 들었습니다. 세상 이 혓바닥을 길게 내면서 요런 헤드가 또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주면 자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도 탁 들어가서 붙게돼 있고, 어머 혀도 움직이네? 아, 혀는 이렇게 또 꽂았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고 굵은 혀를 네쭉 뽑고 있는 네, 헤드입니다. 같은 뭐 헤드 느낌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느낌이어서 어, 뭔가 더 징글징글한 느낌이 좀 있고요. 네, 혀가 여기는 왼쪽을 좀 향해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아이 베놈은 사실 굉장히 징그럽고 세면서 뭔가 좀 와일드한 녀석인데도 이상하게 귀여운 맛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까지는 뭐안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동작들도 가능한 네 목의 움직임. 요건 오히려 자석이 돼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렷타고 있는 배놈은 너무 배놈스럽지 않죠? 손 파츠가 두 쌍이 더 들었어요. 이렇게 아우 세상 뭐 그냥 아웅 할수 있는 이런 손 파츠가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어딘가를 가리키는 왼손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뭔가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같아요. 네 이건 뭐. 총 잡을 일이 있었나? 딱총 잡는 손, 오른손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손은 총 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혀도 더 들었네요, 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 빼주고 이거를 껴주면 이거는 가운데, 네, 가운데로 혀를 쭉 내밀고 있는 그런 혀파츠가 하나 있고요. 왼쪽을 향하고 있는 혀파츠. 이렇게, 어 징그러워. <웃음> 이렇게 네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혀를 세 개를 쓸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베놈은 사실 촉수빨이거든요. 자신의 그 심비오트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뭔가 무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촉수랑 그 무기로 변형할 수 있는 이런 파츠들도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스탠드에 한번 세우고요. 블랙의 미학. 네, 어,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고 베놈이라고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 이거는 소. 날카로운 요 물건은 딱딱하게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보니까 이, 이런 창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는 손이었네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혀로 이렇게 맛보는 거. 이거 달고는 아니다잉. 자 그리고 요 손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보시면은 이 손목핀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꽂으면 됩니다. <웃음> 아 진짜 좋네요. 와 이렇게 가지를 뻗는 느낌의 요 파츠는 다네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질이지만 네 뭔가 딱 움직여지는대로 철사처럼은 되지 않은 그냥 살짝의 말랑말랑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반대쪽은 이것도 할수 있잖아요 도끼 파츠 이거 이거 제가 프로토타입 보고 진짜 와 너무 멋있겠다 싶었는데 이 도끼는 반반 섞는 은 느낌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날카로운 느낌은 경질로 되어 있고요 또 손이 들어가는 요 부분은 또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와 <웃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오, 아니 이거 두 개만 꽂아도 이렇게 뭔가 막 압도되는 뭔가 포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촉수까지 더하면 은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흡착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곳에 꽂아주면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이렇게 하나의 흡착에 세 개의 촉수가 달려있는 거요거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혀를 이렇게 벨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흡착 하나에 이번에는 굉장히 길게 해서 입을 이 하고 있는 요 친구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머리는 없고 촉수만 두 개, 긴거 짧은 거 들어가 있는 네, 이렇게 원래 일반판에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혀를 뭔가 더 뭔가 꼬부라지게 그렇죠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스페셜 한정판으로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만 흡착판이 있기 때문에 스페셜 에디션이 굳이 아니어도 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페셜 에디션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면 신비오트 얼굴이 세개 달리느냐 얼굴이 두개 달리느냐 뭐 그런 차이로 뭐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미친다 미쳐요. 와. 지금 이거 촉수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촉수 다섯 개가. 이거는 베놈풀에 꽂아도 되겠다. 베놈풀은 촉수가 모자랐거든요? 야하! 해가지고 내가 가, 저쪽이다! 하면은, 어우, 엄청 큽니다, 여러분. <웃음> 화면에 다안 들어올 정도로 굉장한 포스를 뿜뿜 풍기는 베놈 되겠습니다. 미쳤네, 미쳤어, 이거. 와. 아 진짜 이거 카니지는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베놈이 지금 한 38cm 정도 되는데 카니지는 한 43cm 정도? 이거보다도 5cm가 더 커요. 그리고 막 촉수가 또 비슷하게 많아서 프로토타입 공개 그 사진을 보면 이 베놈과 카니지가 이렇게 싸우는 느낌인데 촉수까지 같이 이렇게 싸우는 그 장면 보고도 반하지 않았겠습니까? 카니지까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두채다 일반판으로 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100만 원이 안 되고 이젠 두채 중에 한 채만 뭐 스페셜 에디션으로 가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놈2 레데오비카니지 개봉을 앞두고 베놈 네,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이제 영화 쭉 보시면 댓글로 영화 감상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영화 보고 와서 또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